진짜 고낭동 국내에 수박으로 진짜 진하게 아이스 수박 한잔 남친 있으면 사달라 할텐데 제가 사먹을 사먹어서... 수 있어 NO NO 이건 또 이렇게 해야지 아직은 에 네, 주문했어요. 15개는 남친 집을 보냈는데 어 재규현님은 또 남자친구가 있어 <웃음> 여름인이 좋아하겠죠? 막, 어, 우리 또 센스 있는 여자친구 빨리 재규현님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소개 소개 <웃음> 나그생각 못했는데 너무 좋다. 소울에나온한고 <웃음> 싶다 왜 네이버는 음주가 안 될까요? 나 진짜 너무 속상하다 어딜 가? 집에 가야지 음. 뭐야, 뭐야, 뭐야. 너무 맛있다. 언니, 그만 드세요. 안 돼, 나 이거 먹으러 왔단 말이야. 저 먹을 거야. 야, 진짜 맛있다. 소주도 음료기 나서 끝이 드링킹. 드링킹 드키션 가자, 네. 가부자로. 성인분들은 무조건 먹소고에다가 드시고. 저녁에 남편이랑 남자친구랑 이렇게 소주. 너무 꿀 얘기 하는 거 아니야, 여러분들? 인생은 원래 술과 함께 해야 돼요. 안 돼! 저 혼자 하려고! 들러오니까 오늘 여기만 해상증 <웃음> 만약에 남자분이 보고 오다면 이거 빨리 사가지고 썸녀 <놀려>. 우리 집에 수박주수 있는데 갈래? 이렇면 다른 달콤하면 훨씬 달콤하면했러면 했으면 했으면 했으면 했으이 했으면 했으면 했으면 했으면 했으면 했으이 했으면 했으면 했으면 했으면 했으면 했으면 했으면 했으면 그리고 밑장 깔면 안 돼. <웃음> 알죠? 밑장 깔면 안 돼. NO! NO! 오늘 제가 내돈내산으로 카티 싸 드릴게요. 카티 싸는다! <웃음> 땡무반으로 선행시 해주세요. 그러면 제가 거기서 볼로 뽑아볼게요. 언니 기부 올라가서 싸주시는 거요? 네, 너무 진짜 맛있어. 가자. <웃음> 네. 가보자로 땡! 무반! 뭐! 무질라! 뭐! 무바은무바이이요 탈락! <웃음> 먹으나 먹으니 머리에서 종이 울려요. 오 잠깐만요. 약간 별론데? 뭐? 모두들 땡고가 지가보신다면 반! 반에까 탈락! <웃음> 탈락이야 벌써 내 마음이 안 들었어. 안돼 정치하려고 한잔하라고 저 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? <웃음> 안 취했어 저기 맨정신이 땡! 땡치라 오늘 밤에 뭐 모임 있니? 없는데? 반! 반에게될 거야. 땡무반으로 그니까, 우리 집에 땡무반인데 갈래? 해야 되니까. 요즘에는 안 한다고. 라면 먹으러 갈래? 안 한다고. 땡! 땡잡왔다 고! 모두! 저기 봐봐! 반! 반했어! 땡무반 먹는, 야, 저아 바로 나! 커피는 바로 너에게. 다 들어와. 일단 다 들어와봐. 언니 한 시간 더 하고 가세요. 근데 안 돼. 집에 갔고요. 끝났다니까. 다보어고 근데 안에 딴 터졌겠다. 그러니까 오늘 원래 이거 약간 베트남 여자처럼 와긴날이어그대 눈동자의 수박이 왔어요. 싱싱한 수박이 왔어요.